자, 그랑사가 만우절 선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, 여기 선물에 뭐가 있었지? 어? SSR 아티팩트네? 당일날 준다던... 아, 맞네 이거 주는 거였구나 뭐야? 또 있어? 또 줘? 어, 이거 뭐 주지? 어? 뭐야 여기 또 나와 응? 뭐야, 왜또 나와? 뭐야, 이거 버그야? 뭐야, 왜 이렇게, 이 씨, 뭐야, 이거, 버그야? 재접속해야 되나? 와, 뭐야, 이거. 아, 뭐야, 이거. 아, 계속 나오네? 어? 뭐야, 다 따로 라고 버그 아니었어? 와, 버그가 아니었네? 와, 극초월만 5 3만 골드.